i o n h 네, 세탁물을 주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이렇게 짜먹는 게 좋겠습니다. 아, 너무 힘들다 어? 시만 <웃음> 라스트 엔딩 자, 슬레이드 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수고하셨습니다.